지난 토요일 수많은 시민들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치권, 언론, 그리고 지켜본 시민들 모두 소불집회의 규모와 하나된 목소리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동표, 수사상 비밀무설등 정치적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고 일례성이 입각한 수사를 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지막 권보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민심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검찰개혁을 향해 부조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경쟁과 발목 접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에는 두 개의 TF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TF 중 하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 개정 없이도 바로 할수 있는 검찰개혁의 내용을 찾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한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채 지난 주말 집회의 규모에 대해서만 논쟁을 삼고 있습니다. 정쟁과 발목잡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은 한시라도 빨리 정쟁과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열망이자 소원인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줄 당국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주말에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신들은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겠다는 것 이외에 본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입장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떡을 돌릴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이 바랬던 것중 하나가 적폐청산 수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혁신도 일어나가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